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김현미 컨설턴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먹방 크리에이터는 아니시지요 우리의 상품을 잘돋보이도록 그리고 우리 회사를 잘 알리기 위한 비즈니스 영상을 위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이 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파워디렉터 영상 편집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은 파워디렉터의 종류입니다 제품들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나요? 추천해주세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세 가지 종류를 비교해보고, 파워디렉터 36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파워디렉터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상단에 2021년 최신 기능 및 효과 클릭하실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파워디렉터를 판매하는 사이버링크 홈페이지가 됩니다. 라이버링크 홈페이지 상단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맨하단에 모든 제품 보기를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파워디렉터365 버전입니다 네. 파워디렉터 365가 어, 최근에 나온 파워디렉터1 9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아, 다시 한번 파워디렉터에서 어, 소프트웨어에서 파워디렉터 365 클릭하시고 어, 제가 프로그램을 모두 세 가지로 추천해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추천드리는 파워디렉터 365 버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파워디렉터 19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무료 다운로드는 어,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 영상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어, 파워 디렉터를 한달 체험 버전을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기능을 만져보세요 그래서 내 아, 네, 사업에 이 정도 기능은 적당하다 나의 회사를 알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시면 한달 사용해 보시고 기능 연습하시고 익히신 다음에 유료 결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가격 정보 있습니다. 클릭해보시고요. 파워디렉터 1 0와 파워디렉터 365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있고요. 하단에 보면 버전 비교 페이지로 또넘어갔는 클릭 링크가 하단에 보면 버전을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그 하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워디렉터를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워디렉터 실행해 보시면 맨 왼쪽 좌측 상단에 셔터 스톡이 있어요. 셔터 스톡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보면은 비디오, 사진, 음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워디프터 365에서는 이 기능들을 어,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비디오 구해오고, 이미지 찾아오고, 음악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바쁘세요, 대표님들. 직접 영상까지 만드시려면, 밤점을 줄이셔도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젝트 365 안에는 다양한 클립들이 있기 때문에 파워젝트 365가 더 비싸지만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업무 효율을 높이시는 게 그리고 월등히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시는 데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워드렉터 19 버전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수 있는 게 있고 다운로드가 유료인 게 있고 무료인 게 있고 나눠져 있어요 당연히 그 아래 버전들은 더 많은 기능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드렉터 15나 17 버전을 인터넷상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기능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덕터 365를 구매하시면 1년 후에 다시 재결제를 하셔야 되고 파워덕터 19를 구매하시면 그거는 평생 버전이에요 그래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지만 그것을 평생 동안 다시 재결제 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워덕터 365는 다시 1년 후에 재결제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더 좋은 동영상과 음원 이미지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앞으로 몇 주간 파워 디렉터 영상 편집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의 사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브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